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네? 냉장고 가보셨어요 냉장고요? 냉장고가 있어요? 오, 오, 어? 어? 어? 진짜요? 진짜? 우리 오두막에 냉장고 생겼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시체냉장고. <웃음> 아, 시체 아, 아, 나 냉장고 생긴 줄 알았잖아요. 여기 내가 진짜 약간 그거잖아요. 내가 내 유튜브 제목이잖아. 하루종 여기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여기 냉장고예요. 이허하 허니 죽을 거 같은데 <웃음> 하 <하루디>, 허니 냉장고 되셨어. <웃음> 아이고야 죽을 거 같은데 하고서 제 앞에 있다가 그냥 터져버렸는데 시체 위치가 어디예요? 네. 네. 이거 제 생각에는 제가 은행에 같이 있다가 제가 나가자마자 시체가 나온 거거든요. 한 번님이랑 2 번님이랑 같이 있다가 제가 나가니까 <웃음> 시체로 나오신 거예요, 이 번님. 어 뭐야? 그게 맞긴 한데 제앞 뭐 그러면 아닌가요수능력자수능력자거나 캐거거나 아니면 제가 발견해서 어 뭐야 하니까 신고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뭐지 하고선 뭐지 하고선 3번님 찍으셨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여봐야 알잖아요 <웃음> <웃음> 그거는 맞긴 하지 아이고야 눈치 빠른 거인은 안 된다니까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잡았어요 눈치 빠른 거인은 어쩔 수 없죠 자어 뭐야 날 위에 여기 수많은 무기들을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슥슥. 슥슥슥슥슥. 자 여기서 기다려 봅시다. 리퍼의 오두막. 리퍼의 냉장고. 에 이? 아이구야 어떻게 우리 8 번님 너무 눈치가 좋았어 너무 잘하시더라고. 배고프다 시차 하나 더 먹고 싶다 배고프다. 냉각수 펌프 터뜨리고 여기서 있다가 오면 서와 초능력자 맞았네 충격 와 초능력자 진짜 좋다 사기인데요? 어, 추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거의 직업 중에 초, 초능력자 좀 잡기 좋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 탐정을 막 써봐라 오오오오 어, 나왔다 좋아 잠깐만요 저 지금 방송 채팅 중이어가지고 아 이거 화대 싸고 빨래 싸야 데 화대 싸고 앞에서 태어날 줄 몰랐다 <웃음> 누구누구 누구 있었죠? 나 못봤다 누구, 누구 있었으니 못봤는데? 지만 초능력자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초능력자 능력 한번 써보고 싶었죠? 초능력자 능력 한번 봐보자 일단 8번님 빨강색이고 오케이 초능력자 벤트 못하나? 못하는구나 새치리님 네? 여기서 뭐하시죠? 어? 어? 안개.. 안개사보? 일단 우리둘은 아닌데? 썰거 그랬나? 이거 3번 님이에요 이거 9번이에요 3번이 창고에서 나왔는데 8번이 터졌어요 9번 님이 제 앞에서 썰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자경단인데 3번 썰려다 모르고 8번 님이 갑자기 앞에 지나가서 썰어버렸어요 공장 불미션 하시는 것 같길래 너무 의심스러워서 3번 님을 썰러 가는데 갑자기 8번 님이 안개 지나가 줘가지고 8번 님이 썰어 버렸어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근데 3번 님이 불사보 쪽 갔다면은 방금 전에 안개사보 터졌거든요. 안개사보를 한 다음에 불사보를 하러 간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개사보 옆에가 불사보기 때문에 안개사보를 하고 안개 터트리고 불사보 간거 아닐까요? 아니야? 물론 나는 사실 을 알고 있지만 아 이거 오리 썰린 것 같은 느낌인데 오리 죽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8번 님이 공장 가가지고 안개사보 하다가 죽으신 거 아니야? 느낌이 매우 그렇대. 찬아 <웃음> <웃음> 오랜만에 안개사보 써볼까? 안개사보 되게 오랜만이네 이거 되게 좋은데 아, 느낌이 8번님 이거 오리여가지고 안개사보가나 죽으신 것 같아 어디 갔을까 다들 일단 분홍생님이 보안관이셨고 초록생님을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응? 어머어머어머 피해졌네 아 진짜 이게 뭐야 분홍님이 초록생님을 썰셨는데두분다 <웃음> 터지셨어요 <웃음> 도메뜨기 습니다 10분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죽은 사람이 싸고 쓰면 은안 뜨나요? 산 오리만 된다고 설명이 적혀있긴 합니다 살아있는 오리가 한 것만 보입니다 그럼 8번님이 오리 같습니다 아 그럼 8번님이 안개 싸보 하고선 바로 그냥 안개를 킨건가요? 아아 잠깐 엔지니어 살아있다고? 반가워요 1번님 오리죠? 저요? 네저 도도세예요 네. 죄송해요 <웃음> 아안 아, 받아주셔가지고 불안했어요. <웃음> 아니 아니 도도새가 있던지 보고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어 뭐지? <웃음> <웃음> 그 그랬어요. 한마 <한번> 살려줘요. <웃음> 초등격도 <초등학교> 니다그랬습니까 <웃음> 은행에서 터지셨고요 초능력자 길인 것 같고요 아 6번님 직업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1번님과 10번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그늘진 뒷골목에서 있습니다 아 혹시 킬을 하셨나요? 그늘진 뒷골목에서? 시체 위치가 혹시 어디죠? 은행입니다. 저 직업 밝히겠습니다. 초록색님 캐나다 거위, 분홍색님 보안관, 번님 스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10번님 직업 혹시 뭐죠? 저는 10번님 같거든요전예배당에 있습니다. 네 예배당으로 가시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 은행에서 죽었으면 은 예배당이 바로 그 윗건물이잖아요. 거기서 잡은 거 아니에요? 예배당 바로 밑에가 은행이니까 예배당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못 만났습니까? 당신 의심스럽습니다. 나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신스도의심스럽신니다1번님 1번 흉님신번스님신자님 신자스님, 신자스님. 신자스님, 신자스님. 님1 0번님 지... 능력 써야지 여기, 여기 번님 어, 못죽였어! 못죽였어! 못죽였어! 못죽였어! 아니 안죽여져! 안죽여진거! 아 죽었나? 어? 죽었네? 어? 시체 위치가 은행이고요 리퍼의 우두막에서 이제 불 끄고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어째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거죠? 두분다 저에게 흉내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하란 말이죠? 알았! 이쿠! 장의사가 있는데 왜 시체를 신고하셨죠? 아 맞다! 아니, 나 급해가지고. 아, 시체, 아,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내가 시체 엔지니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10번님 갔거든요 아까 전에 5번님이랑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아까 5번님이랑 10번님이랑 법원이랑 은행 사이 쪽에서 올라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올라오셔가지고 이발소 코앞까지 오시긴 하,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5번님은 없었죠? 네, 안 보이셨어요. 범인은, 5번님 <웃음> 아, 누구지 모르겠다. 범인은 바로 1번! 보미는 불을 불을 끄지 않은 10번을 달아보겠습니다. 야! Yeah! 예, <웃음> <Yeah! 웃음> 와, 이런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적을 당네요 <웃음> <다 해드네요. 웃음>